오! 황금불안? 황금불안으로 변신? 돌아오셨군요요그하을 어, 어. 고용하면 니가 을 얻을 수 있겠군요 이가 니가 니가 니가 다가 니가 니가 지가 니가 니 스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. 내가 아, 이거 못 냈다. 아, 이거 못 냈네. 아. 캡스 너... 리얼. 이거 하려고 가지 했는데 지금. 이거 해야지. 라그보다 이게 나아요. <웃음> 누나. 누나. 누나 도발. 딴거 치면은 비전 용사 키우고 누나 키우고 한번 더. 용사 키우고 누나 키우고 한번 더. 스니드 <incapaces> 수박 서보 바로 커트 벡스나 오 벡스 벡스 스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<웃음> 아하 이게 토모 형 진짜 개 무서운데. 자, 감히 비겁하게. 야, 잠깐만. 아, 아, 괜찮아. 자, 참교육 했습니다. 어디서 감히 비겁하게 잽을 쓰고 있어? 자. 자, 갑니다. 갑니다. 갑니다. 일단 1차. 아, 잠깐만. 잠깐만. 아 잠깐만 조망했어. 제발, 제발 하느님, 제발, 제발, 제발. 오케이, 어디서 비겁하게 또 누나를 쓰고 있어. 아우, 참교육 갑니다. 아, 왜 이렇게 비겁하지? 좀 정정당당하게 게임합시다. 우리 아, 서순, 서순대로 너무 좋아. 아~~ 자이 비겁하게 게임하는 데스인 참교육 들어갑습니다 카드가 합치면은 또 한자리 난다 아 이거 이걸... 음... 오야야야 잘못어어 뭐야! 아 잠깐만! 아 잠깐만! 작가... 아 잠깐만! 잠깐만! 잠깐만. <웃음> 아니 잠깐만! 잠깐만 <웃음> 아 잠깐만 뭐야 이거 아니 나 취소했는데? <웃음> 다시 내렸는데 아래로? <웃음> 아니 나 아, 다시 아래로 내렸어! <웃음> 아니 나 다시 내렸어! <웃음> 아이씨 뭐야